오늘은요, 쑥의 질이 아주 좋아서 쑥섬이라 불린다는 에도에 왔습니다. 야생아 가득한 비밀 정원이고요. 있 전남 민간 정원, 이호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네요. 나로도 연한 여기서 터미널에서 배로 한 3분 거리에 있거든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왔냐, 옹 예, 이곳은. 툭섬은요, 개를 키우지 않고 고양이만 키운다고 합니다. 왜 개모양의 집이 있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툭섬 주민입니다. 나로도 갈매기, <웃음> 평상에 있는 입구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장실은요, 탐막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꼭들다가시면 좋겠습니다. 양심 본통인데요. 양심거얘에다 넣고 커피를 드고가지고 입구에는 요 함께 나누는 숙성, 힐링 게시판이 있어가지고요. 오, 여기 6시 내 고향도 왔다 갔구나. 왜뭐 뭔가 불만이 있나요? 왜 이런 동이없고 있나요? 좌측으로 요 100m만 가면 되는 길이랍니다. 힘들지만 참고 가면 멋진 숲이 기다리고 있다는 안대 오이지림처럼 정말로 와 숲이 엄청나게 우거 있습니다. 저 나무에는요 말이 숨어져 있으니까요 잘 한번 네, 살펴보십시오. 여기서는요 가는 길목마다 좋은 글들이 쓰여 있는데, 기에는 새와 같은가 날아가기 전에 꼭 잡아라 합니다. 푸조 나무입니다 푸조. 오우. 이0 0 3년 태풍 미에이미 때 부터 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네요. 저는 저 나무는 사람이 살고 있다네요사람의 되겠다는 열정적인 꿈을 꾸고 있는 철살먹은 나무라는 겁니다. <웃음> 어, 저 나무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나본 듯한 나무 같은데요. 동백나무 수다께 나무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웃음> 이 숲에는 요 코알라가 살고 있답니다. 네, 나무에 저코알라 붙어있는 듯이 되 있거든요. 자랑맞은 팽나무라는데요. 대단합니다. 육박나무에서요, 20년대 에 어린 육박나무가 서로이득 잘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대단이 네, 지금 나왔는데요. 와, 이 굴처럼 생김. 천원을 나왔습니다. 아, 천원 와트 숲을 나오니까요. 저 멀리 바로 나로도 네, 한거 보이고요. 아,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와, 한이의 언덕이라는데요. 우와, 야숙섬에 예, 큰발 얼굴이 하는데요. 세 명의 숙섬 큰발 얼굴이 하는데 잘 보이십니까? 아, 여기 보이는 섬이요. 검은도인데 제가 가고 싶은 검은도. 그다음 에선죽도 네, 초도라니다 한폭의 풍경을 보는데 아주 정말 아름다운 섬이네요. 바다와 산, 푸른 네, 초목들이요. 정말 싱그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멋진 곳에요. 아, 벤치도 아주 잘 되어졌습니다. 곳곳에 야생화도 많아가지고요. 상대가 섬 전체를 아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스속 들어왔는데요. 와, 아버지의 길이라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연결된 네, 탐방로입니다. 아 트레킹하기도요. 아, 아주 편하고 꽃향기들이 너무나 아주 좋습니다. 자, 쉬기 전에요 바람에 흙이라도 묻었다면 비제스 안지라고 이렇게 빗자루까지 세심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웃음> 진정한 여행이란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랍니다. 오 산딸기. 자, 부산딸기가 이걸 때가랬네 숙섬에 생강하는 나무란. 이 별정원은요 사백여 가지 꽃들이 사계절 피고 지는 코티지 정원으로요. 김상현, 그곧 채원 약사 부부가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지발전을 위해 가꾸고 있는 곳이랍니다. 꽃 속의 꽃. 예, 이제 수국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여기가 꽃섬이네. 인증샷 하나씩 찍으시고 참 좋습니다. 고양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우리 모델, 멋지지 않습니까? 평영삭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가득한 꽃정원인데요 좋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종은 있겠습니까? 자연이 만든 석부작 이라는데요 나무는 팽나무인데 어떻게 바위 틈에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지 아 정말 자연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원구 정말 멋진 정원입니다 아, <웃음> 여자 삼포바이 여행은요 세 가지 유익함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타양에 대한 지식, 둘째 고양에 대한 애착,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오, 남자 산포바 있는 데가 정상이랍니다. 쑥소미 해봐 8 3 m 인데요 에베레스트가 8,848m. 별 차이가 없다네. 인간국자에서 주인공이 빠진 곳이었는데요. 우드가빠졌군 좀어 머리 자리. 아 이곳이 만발이 있을 때는 정말 아주 못 찾겠네요. 이제 이제 선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갈 것입니다. 신선대와 성화등대를 볼 것입니다. 당연히 보고 가야 되겠죠. 중 빠진 구리암입니다. 숲 예, 속에 설화가 살아 있는 곳이라는 데요. 성화등도 50m 있고요. 가서 보고 올라오면 됩니다. 이? 대도 등대, 태양광 무인등대라고 합니다. 등대에서 내려오니까요. 아, 멋진죠 절경이 펼쳐집니다. 사랑의 주자른데요. 배려한 마음으로 계단을 쓸어주시면 가는 사람에게는 안전, 즐거움, 행복. 아, 이런 정말 네. 호박나무 그늘에서 이런 저런 선 얘기를 하면서 한 쉬어가는 것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웃구터리 쌍우물터. 고양이가 관광객들 오시니까 낮에는 다 숨어버리고 저녁에만 살짝 나온다